입만 바르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파데프리 마은 23호도 바를 수 있는 그 파데프리 제품을 찾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겟렛위미인데 제 영상에서 정말 최초로 하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입니다. 저 지금 메이크업 끝난 상태인데 파데프리 같아 보이시나요? 저도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게 정말 톤업 베이스 하나만 바른 거거든요. 요즘 날씨가 진짜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트한 피부 표현이나 두껍게 베이스를 까는 게 너무 답답해 가지고 파데프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23호 피부들은 아시겠지만 톤업 베이스를 아무리 좋은 걸 써봐도 이 특유의 그런 번들거림 이 외곽만 하얘지고 여기는 개기름 뜨면서 막 까맣게 다크닝 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파데프리 유튜버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와 부럽다 이 생각만 하고 저는 한 번도 해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정말 까만 피부도 할수 있는 23호도 바를 수 있는 근데 지속력도 좋은 그런 파데프리 제품을 찾아가지고 진짜 모태 21호처럼 피부톤을 환하게 톤업시켜주는 그런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저처럼 피부 까마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될거예요 이런 속광이 비치는 깔끔한 여름 피부 표현이니까 색조도 강하게 하지 않고 딱 정말 요즘 유행하는 글로시 메이크업 그런 느낌으로 여름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오늘 베이스는 요 유리알 맑은 톤업 클리어 진짜 이 톤업 크림 하나만 진짜 딱쓸 거거든요 이게 제가 써본 톤업 크림 중에서 제일 피부 표현이 예쁘고 지속력도 좋고 정말 파... 카드프리를 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라서 우선 이거 기초부터 바르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토너는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보여드린 넘버즈인 3번 토너 이 제품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에서도 이거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이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진짜 이렇게 물처럼 묽은 제형인데 수분감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유튜버분들이 이걸 앰병템으로 너무너무너무 많이 쓰시길래 저도 궁금해가지고 써본 건데 저도 이게 지금 두 병째거든요? 이게 보습케어도 해줬는데 진짜 제일 좋은 게 안색이 밝아져요. 저처럼 안색 진짜 똥색이신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정말 피부톤이 확확 밝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흡수를 잘 시켜줍니다. 이게 진짜 진짜 쫀쫀해가지고 여름에는 이렇게 해주면 정말 속부터 꽉찬 물광 그런 탄력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피부에 이 광이 보이시나요? 이게 막뭘 발라서 일시적으로 나는 광이 아니라 진짜 피부 광채가 늘어나는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데 프리할 때 주의해 주실 게 되게 촉촉한 표현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하신다고 촉촉한 토너, 크림 그렇게 막 올리면 오히려 화장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다 보니까 건성도 베이스를 다 뱉어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점도가 있는 토너를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스킨케어는 그냥 스킨케어 하고 베이스를 올려줍니다. 그다음 저의 첫파데프릴 도와준 이 토너 베이스를 바를 건데 이게 토너 크림인데 선지수가 웬만한 선크림보다 더 세가지고 따로 선크림 안 바르셔도 되거든요. 컬러를 보시면 진짜 막 무식하게 하얗고 뜨는 그런 컬러가 아니라 정말 아이보리빛 살색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23호, 22호 이러신 분들이 발라도 진짜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거든요. 그런 시중에 판매하는 허연 톤업크림을 바르면 은 얼굴이 까만 사람들은 이런 겉에만 허옇게 되고 이런 나비존이나 T존은 되게 개기름이 올라오면서 엄청 엄청 피부톤이 진짜 이상? 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력 완전 똥망이고그리고 제가 파데프리를 하고 싶어도 진짜 한 번도 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얘는 색깔이 진짜 자연스러워가지고 또 얘가 준게 톤업도 시켜주면서 이런 유리알 같은 윤광 표현이 정말 예쁘게 돼가지고 반만 바르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뿌옇거나 동동 뜨는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톤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쪽 더 발라주고 또 조금 더 톤업이나 양감을 주고 싶은 부분을몇번 레이어링 해주셔도 되고 거든요? 이게 히알루로산이 진짜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킨케어처럼 되게 매끄럽게 발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레이어링 해줘도 하나도 안 밀리고 자기들끼리 막 떡지고 개기름지고 이런 게 없어서 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 얘가 톤업 베이스인데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피부톤이 까맣다 보니까 하얗게 베이스를 깔면은 지속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트 타입의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것도 다 지속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더운 날씨에도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볍고 촉촉하고 지속력까지 좋으니까 굳이 파데프리를 안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파데프리에 입문하게 된 그런 제품이라서 진짜 이거는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톤업을 완전 시켜준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끝내도 되는데 저는 이쪽에 기미랑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되는 부위 있으시면 은그 부분만 살짝 살짝 커버해주는 정도만 해도 완전 충분합니다. 전 이렇게 잡티 부분만 조금 가려줄게요. 솔직히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이런 잡티 부분이 더 부각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 끝입니다. 완전 완전 쉽죠? 저는 솔직히 토너 크림으로 이 정도로 밝아지고 베이스가 깔끔하게 되는 게 진짜 신세계거든요. 오늘 섀도우를 뭘뭐 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PI 팔레트 글래스 여름 가져왔습니다. 이거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린 것 거... 같아요. 컬러 조합이 정말 정말 밝고 가벼운 핑크에 그리고 실버펄 이렇게 있는데 음영까지 다 있는데도 진짜 진짜 쪼그매요 그래서 이거 콤팩트하게 그냥 들고 다니기에 진짜 좋더라고요. 먼저 이 베이스 컬러랑 옆에 포인트 컬러 두 개를 묻혀서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원래 선크림이나 톤업 베이스만 바르고 색조 올리면 은 진짜 안 어울리고 둥둥 뜨는 거 아시나요? 특히 저처럼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들은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톤업 베이스는 정말 파데급으로 피부톤을 올려주고 얼룩덜룩함 없이 되게 깔끔하게 톤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바로 색조 올려도 하나도 안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눈 밑에를 조금 더 진하고 넓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제일 짙은 포인트 컬러 묻혀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에 정말 포인트 주는 정도로 오늘은 가볍고 촉촉한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색조를 강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로 이 실버펄 이게 진짜 진짜 포인트 되고 엄청 예쁘거든요 핑크펄, 보라색펄, 막 하늘색펄 이런 게 촘촘촘 약간 굵게 있어가지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약지로 살짝살짝 살짝. 올려줍니다. 약간 장원영님 같은 그런 느낌의 촉촉한 글로우 메이크업 진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글로시 메이크업 너무너무 찍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그런 피부 하얀신 분들이 하는 파데프리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토업 베이스 이거 말고도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저랑 너무 안 맞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제품도 진짜 많은데 얘는 제가 정말 꾸준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처럼 피부 어두우신 분들도 파데프리를할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확신을 갖고 지금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일 짙은 음영 컬러 묻혀가지고 제가 요즘 이렇게 아이라인 정말 가이드만 딱 깔끔하게 눈매 따라 그리고 이 눈꼬리를 섀도우로 이렇게 길게 위로 빼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냥 아이라이너로 빼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눈매도 길어 보이고 저처럼 원래 눈매가 좀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인위적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섀도우로 빼니까 진짜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언더도 이렇게 허전하지 않게 그다음 정말 정말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까지 아까 썼던 눈두덩이 글리터를 눈 밑에 살짝 올려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이게 애교살에 올리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립. 립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피 드라이 이어설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이거 여러분 쿨톤이신 분들은 정말 베이스 립은 완전 완전 강추거든요. 이렇게 되게 탁하고 살짝 베이지가 섞인 그런 m l b b 인데 이거 정말 베이스로 이렇게 깔면 은 오버랩하기도 진짜 좋고 어떤 포인트 컬러랑도 믹스가 진짜 잘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립 경계가 흐트러질 정도로 풀어주고 이 언네임드 C 진짜 과즙과즙한 오렌지가 몇 방울 들어간 그런 핑크 컬러거든요 저는 원래 핑크 메이크업 진짜 좋아하지만 이제는 뭔가 블러셔도 핑크, 섀도우도 핑크, 립도 핑크 이러면 은 뭔가 되게 뻔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색깔 섞어 바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생기를 주는 정도만 정말 화려한 정정으로 글로시한 느낌을 딱 주기 위해서 진짜 신쿨톤 데에는요 아이싱 드롭 저도 이거 추천받아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딸기 시럽을 싹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되게 끈적거리지 않고 딱 깔끔하게 촉촉함만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 요피 블러셔 멜로우 하이키 해피니스. 엄청 채도 높고 밝은 그런 핑크 컬러인데 피 블러셔가 진짜 발색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잘 털어주고 좀 소량?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라줍니다. 볼 중앙으로 바르되 저는 눈 가까이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사람이 발그레해 보여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웃었을 때 광대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와가지고 정말 파데풀이 맞아 싶을 정도로 피부표현 진짜 완벽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빛 반사될때마다 반짝이는 유리알 광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메이크업하고 싶은데 지속력도 챙기고 싶으신 분들 피부톤 어두워가지고 파데풀이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전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